안녕하세요. 별이정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다육농원의 박물봉랑 구경하는 날이랍니다. 정말 지금 싸고 박물봉랑을 구입한 시기예요. 한번 잘 보시고 찜하셔서 아마존 다육농원으로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얘들은 모주랍니다. 작년에 한 차례 적심을 한 아이들이요. 모주로 사용하는 아이들인데 아직은 색감이 덜 들었죠. 조금 있으면 더 황홀한 색깔로 물이 잘 드는 아주 멋진 아이들이랍니다. 이런 아이들이 여기에는 무수히이 많아요. 잘 보시고 찜하시면 아마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답니다. 진짜 항월할 딸입니다. 너무 예뻐서 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좋은 아이가 3만 원이랍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멋진 아이가 지금 3만 원에 매매 되고 있답니다. 지금은 방물봉랑 사실키회랍니다얘 너무 이쁘죠? 세상에 이렇게 예쁘고 좋은 아이가 아마존 다육농원에서 3만원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싸대요? 얘는 5만원이랍니다. 5만원 얘도 5만원 야 이건 너무 싸다 이건 너무 심했다 오, 세상에 얘도 3만원 얘도 3만원. 아, 조금, 조금 더 있으면 아주 색감이 이쁘게 물들 텐데. 너무 예뻐요. 아, 대단하다. 얘는 박물봉낭 15,000원이랍니다. 여기 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15,000원. 잘 보세요. 만원에 해 주신답니다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세일을 해서 주신다고 하니까 어, 얼른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찜하셔서 아마존 다육농원으로 연락을 주세요 다육농원으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만 오천 원에. 요런 아이들은 만 오천 원이면 너무 싸고 괜찮죠? 이야, 멋지다. 방물복랑금만 오천 원. 1개 이상 사시면 만원씩 해서 해주시겠다고 사장님 이야기하시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 찜하셔서 얼른 연락주세요 빨리, 빨리 연락주시는 분이 좋은 아이들 선택해 가십니다 찜하셔요 어예 한번 보세요 정말 튼실하고 예쁘다